누가 자꾸 저거 오리.. 어, 아 너구나? 어.. 어? 오리로 빽빡대길래 누가.. 울지 마시오.. 닭떡뿡 소리가 자꾸 나길래.. 어.. 내 동생이야.. 아 그렇구나.. 근데 너 금소 동생 하기로 하지 않았어? 어 그래서 얘 이름은 황닭이야.. 와.. 야 근데 정말 이거.. 황당하지? 조류랑 포유류에 그거, 그게 가능한가? 그 족보가 개족본가? 그러면? 조용히 하고 쉬시오 이제.. 한번만 더 하고..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괜찮 사전에... <릉> 괜찮아. 아이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근데... 선생님이 나 혼내면 <릉> 어떤기 어? <해>? <릉> 때가 아니찮아 걱정하지 막... 마시오. <릉> <릉> 우리가 맞아, 같이 가주겠네. 맞아, 금소가 대신. 아이,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그래, 그래. <릉> 밑에서 몰래 있자. <릉> 그래, 알았어. 죽으리시오. <릉> <릉> 아, 선생님. 나 죽으렸다니까. 그럼 이런면서그 당장 이리 오시오. 그 여기 안깨나 내 네, 계속 생각해보았거늘 자네가 가장 어리다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네 거내 자네에게 교내에서 날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가 거 스승이 이야기하는데 고개를 그리쳐박고 대답을 안할 겐가 내 네, 다시 한번 묻겠소 내 자네에게 교내에서 날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하였는가 거꾸마울고 대답하시오. 내 네, 자네에게 어려운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규칙을 지키라고 한 것인데, 그것이 그리 지키기 힘든 건가?^^ 그 더불어 이따식에도 지각을 하더니, 오늘도 또 지각을 하지 않았는가? 자네 이렇게 불성실하게 임할 거면, 이 학교에 왜 들어온 것인가? 야, 너무 혼나는것 같은데. 어떡해. 자네, 그쵸. 언니처럼 그쵸. 되고 싶다는 것이 다 거짓말인가? 그런 하찮은 해. 태도로 삶에 임한다면 저는 명예로운 신의지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그 물을 수호하는 용이 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어때? 내 잔해를 상처 말해주는 것이니 그 상처받지 말자 보는 그래, 정실이 그래. 임해주었으면 좋겠소 알겠는가 선생님 저 그냥 집에 갈래요 뭐라 어? 하였소? 저 못하... 못 있겠어요 어? 뭐라 하였소 지금? 어? 그 자네. 야! 어디 가는가? 야 나갔나봐 나갔나봐 어? 뭐뭐뭐뭐뭐뭐 빨리 나와 뭐뭐뭐뭐 일단 나가 봐 나가봐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우리도 온다고 그래 그래 빨리 나와봐 야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와. 마지막 사람 붙어 놔서 야 붙어 놔 붙어 거 자네 들은왜 여기 있는 건가? 에 데려다 줬습니다 미룡이를 누구를 데려다 줘? 미룡이요 미룡이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 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예 미룡이는 왜안 나오나요? 그 지금 예미룡 유생이 학교 건물을 벗어난 것 같으니 어? 자네들 시간이 된다면 교내에서 예미룡 유생의 행적을 찾아봐 주게나. 어그 어? 나는 학교 밖을 한번 둘러봐야겠소. 그 혹여나 예미룡 유생을 발견한다면 잘 다일러서 처모때 식당으로 데려와 주게나. 어, 네 네. 알겠소. 거, 거 아침 조례때 말했듯이, 그 오늘은 교내 분위기가 뒤숭숭하니. 그 늦게까지들 돌아다니지 말고 예미룡 유생을 조금 찾다가, 하교음이 울리면 빨리들 식당으로 돌아가 점호 준비를 해주게나. 네 싹. 예. 네 알겠어, 그럼 알겠어. 먼저 가보겠네. 쌉도 예. 예, 기분 예. 부시지요. 아이고. 이용이가 대체 어디간겨 그러니까, 무슨 어, 일이야, 알게 아침부터 좀.. 그런 분위기긴 했는데.. 그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요.. 오늘.. 왜 그러냐 분위기 오늘.. 맞아.. 싸비 군두운도 못하게 하고.. 아니야 그건 원래 그랬잖아 아니야 그러면서 항상 타는 거눈 감아주셨어.. <웃음> 아휴, 아 이거 어떻게 어디, 어디부터 가 어디서 타야되나 이거.. 어, 얘들아 아, 이견좀 내봐 길 잘하는 애들이.. 내가.. 이건 일어나지 않길 바랬던 최악의 상황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비해둔 계획이 하나 있어.. 이렇게.. 없어지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써먹으려고 내가 가슴속에 고이 품어둔 건데 우선 응? 효율적으로 미룡이를 찾을 수 있게 터져서 찾아보자 이건 다 동의하지 그래 동의하오 어, 근데 너무 다 흩어지면 나는 길을 모르는 나같은 거시긴 어떡해 그러면은 일단 나랑 금소가 그 지금 우리 서 있는 주작관 기준으로 가장 멀리 있는 기숙사부터 훑으면서 올게 그러면은 울지랑 양이가 우리랑 반대편인 이쪽 가수원 쪽하고 보면 될것 같아 그리고 옥수는 어, 그래. 상담실을 많이 다녀서 대충 학교 질이잘 아니까 네가 전체적으로 학교를 다 훑어줘 그래 그래 그래 상담실에 있는 내방 먼저 응. 볼게 그래. 적당히 찾아보다가 우리끼리도 어디 이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대충 찾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매점 앞에서 다 만나자 알겠어 그래, 알겠어 좋아. 그래? 일단 가자 금소야 가자 가자 그래. 갑세 갑세 얘들아 그래. 다녀와 가자, 가자. 난 상담실 먼저 가볼게 여기 다녀오시오 숨하고. 여기 여인가어 응. 어. 어, 대박. 얘들아 또. 잘 찾아보고 아 알겠어 응. 야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가 어? 아이고 그니까 나도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거 같아 아니지 뭐 그래도 어쨌든 간 규칙을 어긴건 어기긴 했으니까뭐 에이구 참나 에이구 아니 그럼 용감문은 도대체 왜그 어린애를 여기로 보냈대? 참나 그니까 나는 미룡이가 너무 어린데 학교에 온것 같다 생각해 야 근데 500살이랴 네. 아, 뭐야 이거 아여기 소각장이구나 어 뭐야 배가 고프다 엉? 어? 뭐세요? 이가.. 이거... 아기다 어, 쓰레기장이네? 또... 굶주림에 걸려서 벗어나지 못하니 이거 뭐 괜찮은거 맞는데? 달라고 파인애플맛 다섯잔만 어. 다오 평화해가지 파인애플맛? 그거 저긴데? 아니 의, 의자 되게 탐난다 아씨 그거 상담, 상담실에서 상담 받아야 되는데 와 뭐야 의자 탐난다고? 어떤 의자? 이거 갖고 가고 싶어? 어? 아 근데 왜 쓰레기장에서 막 이렇게 가져가도 되나? 에 원래 뭐 그래도 되지 뭐어안 되고 그럼 아, 그러면, 응. 뭐 그러면 사부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다. 아 그래 그래 어 깨끗해 보이는데 의자는 그런가 그러면은 우리 여기 있는 대장간부터 한번 훑어볼까? 어디가 대장간인 거야? 맨 끝에 지도를 보니까 저기 맨 끝에 내장깐이 있는데? 어 그렇구나 아 그럼 거기까지 쭉 가보자 그래그래 그래. 뭐지? 약간.. 약간 술냄새 나지 않아? 그러게? 뭐지? 뭐야? 뭐야? 누가 여기서 술 어? 마시나? 어? 저기 누 사람이 있데 미룡이 아니네? 어디 어디? 저기.. 누구.. 미룡이야.. 미룡인가? 어디? 엥? 뭐야 이 아저씨 또 이러고 있어? 아니 응? 참 나온 어아니요 어? 뭐야 뭐야 아는 사람? 뭐야 이 주정뱅이는 뭐야? 오 전에 본적 있어? 저번에 반촌에서 봤어 대장간 응? 대장장이가 열쇠를 장독대인가 넣어두고 다닌다고 했던 것 같은데 보라색 늑대 양반 잘살골 있으려나 구획이러는데왜 장거야? 장독대를 뒤져봐야 되나봐 대장간에 장독대? 어. 음 그럼 대장간에 가야되나? 일단... 근데 장독대가 어디 있을까? 무슨 장독대를 말하는 거지? 일단 대장간 쪽으로 가보자 그래? 어? 누가 불 피어났는데? 어 근데 여기인데어 장독대 있다 어, 이건 뭐야? 열쇠 보리? 어 열쇠 찾았어 어? 아 어, 진짜? 응 여기 장독대 있다 진짜로 여기 어. 가자 가자! 근데.. 오.. 어디 열쇠인데? 여기 대장간 열쇠 아닐까? 아, 장독대에다가 막 넣어놓고 다닌다고 했잖아? 어.. 아 저기도 뭐 있는데 저긴가? 어디 어디? 여기 옆에 건물 또 있어 이건 뭐야? 여기 건물 위에 계단 같은 거 있던데 여기 위로 올라가야 하나봐? 아와 대장칸이랑이암이절 이거. 네끓네거어거여거 이거. 이거. 어거이어이 어. 대박. 근데 여기여 어? 아 어, 여기 뭐하는데이 여기는 근데 딱 여기는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돈이어 이거. 나주 이거. 야 어 나도 아까 하나 가져갔거든. 아, 고마워. 아, 아니 근데 여기는 열쇠가 있어야 오는 곳이라서 미용이가 미령이가 여기 왔을 것 같진 않은데, 그렇지? 그렇네. 응 나와 나와 우리 다른데 가자. 그래. 우리 저쪽에 가수원 가보자. 그래. 가본 적 있어? 아니 한 번도 없어. 그래. 어 근데 여기 여 옆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여기 아니야? 어 그래 여기야? 막 과일같은거 달려있는데 여기가 과수원 아닐까? 아 그런가보네 응 이거 우리 조금만 따먹자 뭐? 어? 이거 따먹으면 혼나는거 아니야? 에? 뭐 어때? 자너또 하나 받아 어. 고마워 야 이거 학교에서 밥을 제대로 안주니까 우리라도 먹어야지 어떡하겠냐 어? 천부인 조합도? 근데 어, 이거 나한테는, 되게 맛있다 나한테는 이미 이게 있잖아 그치? 어 나도 먹어야겠다 배고프다 쪼쪼뭐쪼시 먹으면 은 증거인멸인거지 뭐 그지? 그지 그지 여긴 뭐야? 뭐 건물있는데? 그러게 이건 집같은게 있네 뭐지? 어, 이 가수원 주인집 아니야? 그런가봐 야 여기 당근이랑 고구마 존내많아 맛있겠다 야 여기, 여기 돈있다 돈있다 야 하나 가져가 어와 <웃음> 대박 덜덜 이렇게 야, 여기도, 어? 안에 보이는데 여기? 어? 진짜? 뭐지, 여기는? 아니, 근데 이거, 열쇠는 어디 있는 거지? 뭐지? 음. 열쇠가 없나? 그러게. 뭐지? 에, 그렇다면, 일단 우선, 과일 좀 따봤자. <웃음> 아, 복숭아. 어? 아, 됐다. 쳤다 흉쳤다. 성유 먹어본 적 없는데. 그래? 이거 봐봐, 내가 좀 땄어. 와. 그냥이 잔에. 어 뭐야 뭐야. 어, 여기 는 찾았는가? 어? 어 뭐, 못 찾았어 어, 아직. 잔에 어, 이때 어. 아, 네, 여기 뭐뭐볼게 있든가?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열쇠로 문이 잠겨 있더라고. 아 그런가? 그 잠겨 있는데면 그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유. 그거 막 따도 되는 건가? 왜? 어차피 또 열릴 텐데 뭐 어때? 아유 일단은 그종 쳤으니까 우리 기숙사로 가야 되네. 갑세 갑세. 아 맞아 가야 될것 같은데. 사부님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치, 그, 아까 우리 가자. 아, 아, 아까 총잡이 그종 치면 오라 하잖아았 얼른 갑세. 가자, 맞아 가자, 가자. 갑세, 갑세. 그 자네 얼른 오시게. 해. 어, 가,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안 그래도 후풍 잡이 기분이 안 좋은데 이거? 맞다, 맞다. 응. 일단 어서 갑세 그래 그래 꼴 있게 꼴 있게 꼴이 나아는냐 너 찾고 있었어 맞아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어? 정친지가 어쩐지 얼른, 얼른 갑세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가자 근데 우리가 지금 기숙사 가는 거지? 응 그치 순간적으로 내방갈뻔 했어 그래 그런 거 아, 같더라 너, 어. 너 습관성이야 그래 아, 습관성 뭐... 네방 찾기 나 어. 오늘 풍삼 하나서 기숙사에서 외박하려고 내방 가기 조금 눈치 보인다. 그게 외박이야? 그 학교에도 없던가? 비용이네? 음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아유, 어허 어떻게 된 건지. 건지. 어린애가 어디서 자려고. 그러게 말이네. 걱정돼 쫓겄네. 근데... 에휴 모르겠다. 오우! 어우 비린내. 아 빨리 뛰어오게. 주인은 잘 둘러보았는가? 아네말씀하신대로 네, 네. 좀. 불러봤습니다. 그거 뭐 새로 알게 된 소식은 없는가. 제가 뭐 다시 알게 되는 거 있으면 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요즘 안이나 밖이나 좀 지수 종해가지고 아, 그거 알겠네 알겠네 네. 골치가 너무 아프니 자네들도 좀 신경을 써주게나. 대박. 일이야. 그게 말이네. 그래 알겠네. 그거 유생들이 아직 안 와서. 야 빨리 가자.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존나 뛰어 너왜 이렇게 빨라? 어난 원래 빨라 따라올테면 어 따라가 보든가 응와 진짜 빠르네 늘이 다들여 우리 요새가 들려 네. 요새 기다리면 되는거지? 맞네 맞네 아휴 진짜 뿌뿌뿌뿌뿌뿌 분위기라도 좀 바꿔볼까? 그래 그래 우리 황각이 아, 아이고 진짜 어, 저거 메사비 아까 차려놓은 생일 케이크라는 게 저건가 본데? 자네들 다 보네. 모였는가? 아, 예다 예, 모였습니다 예. 예. 그렇소 그 오늘은 교내 분위기가 불안정하기도 하니 따로 상담을 진행하진 않겠네 다들 바로 방으로 올라가서 잠을 청하게나. 싹! Yeah, 질문 있어요, 싹! 그 말하게나. 갑자기 왜 학교가 이 모양이 된 건가요? 그 자네 유생들은 신,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그 자네들은 그 학습에나 열중해 주게나. 네, 싹. Yeah, 그 언제 복구되나요? 그 금방 복구될 걸세 걱정하지 말게나. 예. Yeah. 그 누누이 말하였지만 교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소. 그 위험할 수도 있으니 다들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다들 얌전히 방으로 돌아가게나. 예, 됐습니다. 지금 자리에 없는 예미룡 요생은 내가 따로 보호자님과 연락을 하여 찾기로 하였으니 <웃음> 자네들은 오스. 걱정들 하지 말게나. 어. 아, 리 그랬대. 자, 그럼 이만 해산하시오. 그 올라가들 보게나. 예. 네. 예사 안녕히 주무십 n o w you should stop. Take a moko. Then I help. God, hang 네 그래, 금수야, 어, 알겠네, 어, 알겠네. 양아 슬픈 소식이다 뭐? 그림에 떡이네 와 대박 돌돌 the moko. I'm going to go to the moko. i 빨리 올라와 아나 기숙사.. 아.. 나 내방 가고 싶다. 아유 오늘은 아, 그좀 여기 있겠나 그래 그래 그래 기도안 좋은데? 그래 그래 뭐. 야 근데 네. 이거 교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이 저 문도 부서져 있고 그 생선도 어?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나 아, 생선이 어디서 나온 건데 근데? 방에서 나왔겠지 생선이니까 방? 음? 강이요 강아 강? 아, 강. 음. 아니 근데 이게 여기가 위험하니까 돌아다니지 말라는 말은 그냥 못 나오게 하려는 거 아닐까?